일단은 내가 뭐좀 달려볼게 전에 우리가 유막제거와 발수코팅에 대해서 촬영을 했었잖아 그런데 오늘 아침 비가 하루 종일 온다는 예보가 있어가지고 급하게 유막제거하고 발수코팅을 했어 그런데 오늘은 직접 밖에서 운행을 하면서 발수코팅을 했을 때 어떤 게가 나올지 테스트 해보려고 해 일단 테스트 하기 전에 시공 방법하고 순서를 다시 한번 알아보자고 고그 압수로 앞유리의오인물을 깔끔하게 제거해 주는 거야 이렇게 시원하게 좋아 이렇게 보니까 또더 시원한데 그 다음에 유막제거제를 패드에 묻혀서 꼼꼼하게 닦아낸다 이게 차가 높아가지고 작업하기가 아주 힘들었어 몇번 자빠질 뻔했는데 우선 운전석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운전석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거지 윤생이 또한 꼼꼼하잖아. 근데 아주 피똥쌌다 야 이거 이렇게 조수석까지 아주 꼼꼼하게 두번째 피똥쌌다 야 이거 여 기서도 몇번 자빠질 뻔 했어. 내가 아유, 막이 많이 꼈었 나 봐. 쉽게제 거가, 안되 더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고압수로 물을 세척 하 면서 어느 정도 치수, 상태가 됐는지 씻어내 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 작업 이야. 우리 얼굴 클렌징 한 느낌으로 개운하게 뿌려주면 된다는 거야. 시원하지 못해, 이렇게. 어,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시킨 후에, 요렇게 발스 코팅제를 이제 스펀지에 묻혀서 골고루 한쪽 방향으로 펴 발라주듯이 살살 발라주면 되는 거야. 내가 이제 가운데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 건 오늘은 이제 테스트 결과를 좀 보기 위해서 운전석에만 바스코팅제를 바르고 작업을 해서 비교해 보려고 마스킹테이프를 붙인 거야. 하여튼 이렇게 골고루 좀 펴발라주면서 고르게 발라주면 바스코팅제 바르는 작업은 뭐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서 쉽게 작업이 가능한거지 이렇게 바르고 떼기시간을 주는거지 음, 내가 운데 이제 마스킹테이프를 떼어 떼는건 그 마스킹테이프가 붙어있는 상태로서 작업을 하게 되면 좌우가 너무 층이 지니까 그걸 떼어내고 아, 가스코팅제를 닦아내는 작업인데, 닦아낼 때는 그냥 건조한 타월보다는 물기가 살짝 있는 타월을 이용 해서 약간 이렇게 펴 발라주는 느낌으로 살살, 살살 살살 깨끗하게 닦아주면 이렇게 작업하면 이제 뭐 가스코팅은 끝나는 거예요. 시공 방법하고 순서는 이렇게 참고하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직접 운전하면서 결과를 확인해보자고. 동치부 따라와 어,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 발수코팅이돼 있는 데고 여긴 유막 제거만 돼 있는 데고 그, 지금 차가 멈춰 있는 상태인데도 비가 뭐 이렇게 빗줄기가 굵은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지 뭐 흘러내리고 그런 게좀 부족한데 영상이 지금 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다스코팅이된 데는 지금 비딩이 살아있어서 물이 동글동글하게 맺혀있고 음악 제거만 된 곳은 지금 친수 상태라서 물을 그대로 머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를 못하지 일단은 내가 한번 좀 달려볼게 아또 신호 걸렸네 아, 보자고 보는 것처럼 발수코팅이 된 부분은 물이 위로 치고 올라가고 유막 제거만 된 곳은 오히려 물이 퍼져서 치약부가 좀 용이하지 않게 끔돼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유막 제거만 된 곳하고 발수코팅까지 올려진 부분이 이렇게 이제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오늘 저 유막 제거와 발수코팅 한 부분에 비교가 된 부분을 한번 테스트 해봤어 하여튼, 뭐, 요거 촬영하느라고 비가 오기를 좀 무척 기다렸다가 촬영을 했는데, 비가 그렇게 썩 많이 안 왔, 안지만 그, 그, 런 대로 제대로 이제 뭐좀 확인이 된것 같아. 하여튼, 오늘 동태뷰 비 오는 날 고생했어.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또.